빛 속에서 그대를 만났을 때 나는 분명히 보았는 가녀린 그대의 얼굴 많이 창백한데 그대 두 눈에 가득한 별같은 눈물방울 그대 지금은 아픔에 가슴 시린다 해도 열린 마음 하나 줄 나라는 단 한사람 외로움은 사라져 슬픔도 함께 사라져 오늘은 시련에 눈물 흘린다 해도 그대 작은 어깨 가만히 덮어줄 나무가 될게.